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우리가 거리를 늘리는 동작인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그리고 그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을 칠때 하는 동작 중에 하나가 바로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이에요. 백스윙을 올라간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들어가면서 몸의 왼쪽 사이드가 쭉 늘어나면서 클럽의 스피드를 향상시켜 줄수 있는 동작 이런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을 우리는 다운스윙 때 해주는데 이때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바로 첫 번째는 오른쪽 사이드에꾸겨짐 웅크려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다운스윙을 시작할 을때 왼쪽 사이드를 늘려주면 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른쪽 사이드는 약간 웅크려지고 꾸겨지게돼 있어요 그러면 은 이런 느낌을 한두 번을 받다 보면 은 이제 가장 먼저 하시는 실수가 바로 의도적으로 오른쪽 사이드를 사용을 해요 왼쪽 사이드가 늘어남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오른쪽 사이드가 이렇게 꾸겨지고 웅크려 들고 하는건데 왼쪽 사이드를 늘리면서 오른쪽 사이드를 같이 꾸겨요 일부러 그러면 초반에는 왼쪽 사이드가 늘어나는 동작이 남아 있으면서 오른쪽 사이드를 꾸기는 동작을 해주니까 파워가 더 늘어요 스피드가 더 상승을 해요 왜냐 왼쪽도 왼쪽대로 사용을 해주고 오른쪽도 오른쪽대로 사용을 해주고 물론 정확한 움직임으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동작을 온몸이 다 하게 되니까 더 추가적인 파워를 얻을 수 있겠죠 다만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은 점점 왼쪽을 늘려주는 동작보다는 내가 편한, 대부분 오른손잡이 이시다 보니까 내가 편한 오른쪽을 꾸기는 동작이 점점 더 강해져요 초반에는 여기서 우리가 왼쪽을 쭉 이렇게 늘려주면서 스윙을 하고 이러다가 어느정도 공이 좀 맞고 파워가 좀 는다 싶으면은 왼쪽을 늘리면서 오른쪽을 이렇게 약간 억지로 꾸겨줘요 오른쪽을 이렇게 억지로 약간 꾸겨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피드가 좀 늘면서 거리가 좀 늘겠죠 자 그럼 이제 점점 여기서 왼쪽을 늘리는 동작은 약해지고 오른쪽을 꾸기는 동작만 이렇게 강해져요 오른쪽을 강하게 꾸김으로 인해서 왼쪽이 늘어나게 만드는거죠 이러면 초반에는 공이 잘 맞아요 왼쪽이 늘어나는 동작이 남아있다보니까 하지만 점점 오른쪽만 강해지면서 점점 다운스윙 때내 몸은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점점 컨택은 정타에서 공이 하늘로 부웅 뜨는 그런 공에서 뒷단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게 돼요 이유는 내가 익숙한 오른쪽을 꾸기는 동작으로 왼쪽을 필려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익스텐션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실수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내가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을 하면서 또 다른 실수는 할게 뭐가 있냐 바로 지나치게 익스텐션에 신경을 쓴 나머지 클럽의 움직임에 신경을 못쓰는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운스윙이 들어갈 때 백스윙이 올라간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들어갈 때자 몸이 펴지면서 클럽이 쭉 따라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으로 클럽이 빠르게 가게 하는게 그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이에요 익스텐션을 하는 이유기도하고요 몸을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클럽이 지나갈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으로 클럽이 지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공간만 만들고 클럽은 안보내요 여기서 내가 왼쪽 사이드가 펴지면서 이렇게 클럽이 움직일 공간이 만들었으면 그 공간으로 쭉 클럽을 던져주면서 뿌려주면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 공간을 신경을 안 쓰고 나만 이렇게 펴져요 계속 펴져요 힘있게 펴져요 그러다보면 공은 지금처럼 잘 나갔네요 슬라이스가 났어야 되는데 공은 지금처럼 오른쪽으로 출발을 해요 지금 거는 페이스가 살짝 닫히면서 이렇게 드로우볼이 나왔는데 방금 같은 경우도 컨택이 굉장히 부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스윙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윙에도 힘이 없고요 항상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을 할 때는 몸의 스피드가 빨라지는 만큼 클럽의 스피드도 같이 빨라져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 몸이 늘어난 만큼 클럽이 따라 들어오면서 그 익스텐션을 100% 다 사용을 할수 있지 클럽은 신경을 안 쓰고 내 몸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내 팔의 움직임은 신경을 쓰지 않고 내 팔과 클럽의 움직임은 신경을 쓰지 않고 몸의 움직임만 신경을 쓰면 당연히 이렇게 타이밍은 틀어지면서 컨택은 부정확해져요 이렇게 클럽의 움직임을 신경쓰지 않는 익스텐션은 그냥 슬라이스를 만들어내는 스윙 동작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익스텐션을 하면서 많이 하는 실수는 바로 뒤집어짐이에요 여기서 내가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다운스윙 때 익스텐션을 동작하기 을 위해서 몸을 펴요 근데 어떻게? 그냥 제자리에서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뒤로 젖혀지게 돼요 이렇게 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의 진행방향이 저쪽이고 공의 진행방향도 저쪽이면 나도 저쪽으로 가야돼요 여기서 나와 클럽이 같이 이쪽으로 가면서 늘어나면 이거는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을 100% 활용을 하는건데 나는 가지 않고 뒤에 남아있어요 그러려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힘이 강하니까 오히려 뒤로 빠져요 이렇게 몸이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을 했을 때 왼쪽 어깨가 올라가면서 왼쪽 가슴이, 옆구리가, 복사근이 쭉 늘어난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단순히 왼쪽 어깨를 뒤로 제끼면서 익스텐션 이라는 동작을 하다보니까 몸이 늘어나는 익스텐션이 아니라 단순히 왼쪽 어깨를 제끼는 익스텐션 이라는 동작을 하다보니까 지금처럼 몸이 뒤로 빠져요 이렇게 되면은 컨택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당연히 공이 안맞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익스텐션 이라는 동작을 하면서 흔히 하는 세가지 실수 이 실수들을 항상 방지할 수 있게 너무 오른쪽을 사용하지 마시고 왼쪽을 늘려주는 느낌으로 왼쪽을 늘리면서 오른쪽이 같이 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도움이 되는 동작이지만 왼쪽은 신경을 안쓰고 오른쪽만 집어넣는 동작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 동작이에요 자 그리고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을 하면서 우리의 몸의 스피드는 빨라져요 그만큼 클럽의 스피드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지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클럽은 내가 움직여 줘야 돼요 다만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을 하지 않고 클럽만 움직이는 것과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을 하면서 클럽을 움직여 준다면 라 우리는 추가적인 스피드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을 하면서 클럽의움직임에면 신경을 쓰지 않으시면 오히려 그거는 슬라이스를 내는 방법이죠 그리고 마지막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을 하면서 항상 나의 몸을 타겟 쪽으로 공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의 몸도 같이 보내주시면서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을 하셔야지 제자리에서 왼쪽 어깨로만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을 해주시면 몸이 뒤집어져 맞으면서 아무데로나 다갈수 있어요 특히 하늘 높게 올라가는 공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하는 익스텐션 동작에서의 실수에 대해서 알아본 범스 골프 이경봉 프로였습니다. 응.